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골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지난 11월 20, 21일 날인가요? 어, 이때쯤에 공지가 뜬 것을 보면 어, 11월과 12월에 대한 스케줄이 공지가 됐죠. 어, 그래서 가장 그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여기 어, 3번 항목 어, 비트코인 레전드의 BCL 코인에 대한 어, 출금이 시작되는 시점이 12월 4일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날을 어저께 기다리신 분들도 꽤나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나 현재 지금 오늘 UTC 기준으로 보면 12월 5일 오전 5시 33분이고요. 어, 이미 4일은 넘겼습니다. 어, 그런데 그에 관련, 그와 관련된 내용은 어, 아직 공지가 안 나오고 있죠. 자, 주 문제는, 어, 케와시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 케와시 상태를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 어, 일단 지금 케와시를 아예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은 거는 일단 이렇게 회색 마크로 이렇게 뜨고요. 어, 비용은 6달러입니다. 자, 그리고 노란색으로 뜨는 것은 1차적으로 케와시를 이제 그 코인을 지불을 했지만, 어, 케와시 그 결제금을 지급을 했지만, 어, 1차 컨택한 케와시 업체의 문제로 인해서 다시 취소 환불을 일단 받았죠. 그래서 케와시는 OK가 됐는데 어, 추가적으로 다시 재결제가 필요한 경우는 노란색으로 뜹니다. 어, 그리고 빨간색은 케와시를 진행을 했는데 어, 그냥 그케와시 실패를 한 경우, 만료된 그 이제 사진이나 어, 문서를 제출한 경우가 해당이 되는 것 같고 이건 다시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태이고나 주황색으로 된 거는, 어, 그, 제출하신 문서의 사진이 부정확할 경우에 케와시를 다시 재인증을 해야 되는 상태. 그리고 파란색은 지불도 했고, 케와시도 어 제출을 했는데, 어, 이거는 그 자체적으로, 제, 어, 팀에서 자체적으로 수동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 요거가 지금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걸린 시간이 어, 좀 걸리는 것 같고 녹색 마크로 뜬 거는 케와 어, 시도 완료가 됐고 이제 이제 지불도 완료가 다된 상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아직까지 k 와 시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출금에 대한 어, 것이 진행이 안 되는 듯합니다. 어, 각국의 그 엠버서더들이 있는데 나이지리아나 가나 엠버서더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요거에 대한 문구를 좀볼 필요성 있어 보입니다 어, 지금 여기서 보면 KYC를 인증을 한 순서대로 수동적으로 정산 및 결제가 이루어진다 어, 그리고 여기에 대한 소요 기간이 2주에서 3주 정도로 예상이 된다 라고 나와 있구요 그리고 이 기간 전에 어, 추가적인 앱 업데이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그 업데이트에 대한 공지나 따로 있고요 이번 업데이트는 어, 정상과 그 다음에 출금을 위해서 업데이트를 예고를 한다 그래서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이와 관련된 글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는데 어, 여기에 또그 사기 행각을 또벌이는 어, 유저들도 있습니다 아이디가 비트코인 비, 그 비트코인 dev라고 개발팀이라고 자신을 소개를 하면서 어 출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자신이 도와준다고 개인 채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서 아 이분이 설마 아 정말 진짜 개발자 분이시구나라고 해서 해당 사이트를 알려주더라고요. 그, 어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 채널을 이,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메타마스크 지갑을 연결을 하시고 나서야 출금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어, 그 유저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혹시나 해서 어, 다른 그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어, 새 지갑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랬는데 1번을 클릭을 하자마자 어, 보안 문구, 12단어를, 어, 그, 이제, 보안 문구를 어, 입력을 하라라고 합니다. 자, 그 순간, 해당 지갑에 있는 자산은 모두 다 털리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에도 이제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어, 그리고 비트코인 레전드의 현재 가치, 뭐, 이미 예상을 했던 부분이긴 하나, 아, 올해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0.75 달러를 기대를 했지만 그에 못 미쳤습니다 어, 목표 가격에 대비해서는 현재 지금 가격은 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죠 약한 뭐 100배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출금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있어서는 어, 0.75 달러를 목표를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상회가 이루어졌어야 져 되는데 어 11월 19일부터 상당히 좀 급감을 하기 시작했고요. 어, 올해 이제 그 경기가 안 좋았을 때도 0.2달러 정도까지는 어 이제 0.02달러까지는 유지를 해 오다가 지금 현재는 0.00874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까지는 비트코인 레전드 BCL 코인에 대한 어, 수요가 없다는 거죠. 사용처가 아직까지는 없고 나중에 이제 P2E 게임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출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또 다른 게, 뭐 게임 요소가 들어가서 b c l 코인에 대한 수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가치는 이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어, 좀 다소 아쉬운 가격이죠. 네 여기까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추가 업데이트를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